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자 햄버거 방치 벌써 14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버거 방치한지 지금 14일 그리고 2주차가 됐는데요. 일단 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쪼그쪼그합니다아 여기 보시면 되게 쪼그쪼그하고 말캉말캉해요 안에가. 위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음, 거의 상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큰 변화가 없습니다.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약간, 음, 건조한 정도, 약간 쩌든 것 같은 약간 이런 딱딱한 감자칩 같은 이런 느낌으로 변했고요. 근데 곰팡이 같은게 안보입니다 원래 음식이 상하거나 이러면 곰팡이가 보여야되는데 곰팡이 같은게 보이지않고 일단 햄버거같은경우에도 어,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음. 곰팡이 같은게 안보여요 음. 여기 패티같은것도 따로 곰팡이가 보이지않네요 여기 들어볼까요? 음, 채소가 그냥 어 말라 비틀어진 상태 라고 할까요? 근데 썩진 않아요 원래 여기에 습기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 그 습기가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쓰러야 되는데 곰팡이가 안쓸고 있거든요 음. 여기 밑에도 치즈도 음, 곰팡이가 안슬어요 원래 2주차 정도가 되면 음식이 좀 상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너무 멀쩡합니다 맥도날드 방치 2주차가 되었는데요 맥도날드 햄버거 외국에서는 10년 이상 썩지 않은 햄버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음식은 2주 안에 썩지 않나요? 곰팡이도 쓸고 안 좋은 냄새도 나고 근데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 이게 썩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